네, 네, 120, 120 위에입니다. 140, 140 밑에입니다. 130, 130, 130. 130. 130 조금 위에요. 135, 135 밑에입니다. 1 3 3 132, 135, 어, 조금 더 위에요. 1 3 3 135, 1 피니존 같은 경우에는 전기랑 배선이 관련된 공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 대표적인 뭐 다른 색깔들을 갖고 있는 경쟁사들이 있는데 거기 경쟁사에서 나오지 않는 제품군이어가지고 저희가 요 전기랑 배관을 따로 전문으로 하는 공구 회사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 대표적으로는 이제 배관 관련된 제품은 저희 유비선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집에 벽 뒤에 수많은 전선들이 매설되어 있는 곳시 아시나요? 네. 네. 그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기존에는 수동유비선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이걸 땡기고 그 다음에 그 관찰 네. 나왔는지 그걸 또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또 땡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원도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하지만 저희 전동 요비선인 M18FPFT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작업을 혼자서도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요비선 끝에 다 삽입을 하고요 버튼을 누르면 차고 어, 올라가고 있는 걸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전선을 연결을 하고 바늘을 당기면 을수 네. 이 다음에 전선을 연결을 하고 아, 전선을 당기면 이제 아, 다음 전선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전선을 나란히 집어넣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해당 요비선은 약 성인 남자 두명 정도를 끌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과연 이 요비선은 몇 킬로의 힘을 끌수 있을까요?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120 120 위에 입니다 140 140 밑에 입니다 잠시만요 130. 130, 130 조금 위에요. 135. 135 밑에입니다. 1 3 3 132. 135. 어, 조금 어. 더 위에요. 133. 133. 133. 133. 정답입니다. <웃음> 보시면 제가 한 70kg 정도 되는데요. 파레트 무게까지 하면 한 80kg 정도 될 거예요. 대소식에 버튼 하나로 끌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m 까지 사용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다음은 전선을 압착을 하는 터미널과 전선을 압착을 하는 압착기 제품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저희 압착기는 m18 h cct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가위 타입으로 운영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사용을 이거 하시면은 작업이 다 완료되면은 자동으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고요 또한 중간에 수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버튼으로 압을 뺄수도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압착기로 전선을, 압착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전선은 약 150스퀘어 정도 되는 두꺼운 전선이고요 이렇게 물려가지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압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해당 네, 이렇게 앞착이 된걸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해당 앞착기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헤드를 바꾸면은 커팅도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조우를 손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숙련되시면은 거의 한 10초, 20초 내에 조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버를 당겨서 눈은 다음에 다시 장착을 체결해주고. 약간 그 저희가 전선, 압착을 한전선 있잖아요. 그 전선을 잘라주니다 이런 식으로 커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압착과 커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저희가 3월달에 나온 압착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기존의 가위타입이 아닌 필리프 기능으로 조금 더 압착에 특화가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이 제품 같은 경우도 작동하는 한번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이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걸볼수 있고요. 네, 다 작동이 됐다고 색깔로 초록색, 네, 아금 이게 안 되면 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깔로 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피치 모자 사정으로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수동으로 압을 빼는 기능도 있고요. 조금 더 나는 압을 빨리 빼고 싶다. 그러면 은 옆에 두개 있는 버튼 중에 하나만 누르면 빠르게 압이 빠지는 것도 보실 수있으십니다앞차기 제품으로 압착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기존과 똑같이 1 5 0 k 어 전선을 압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되었고요. 네, 또 되었습니다. 그 저희 압착기로 만약에 압착한 다음에 밴드를 잘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기 어있 때문에 중간에 공간이 없게 완전 완벽하게 압착이 된것 또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육각, 가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백고. 원형 시슬리브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유학제품들이 나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이렇게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고객님이 작업하는 작업의 한각에 따라서 공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